여러분 반갑습니다. 홍국타잼입니다. 응. 응. 머리를... 자르려고 합니다. 그냥 자르는게 아니라 좀 시원하게 좀 짧게 자르려고 합니다. 아니 지금 머리 괜찮은데 장첸머리 하다가 그나마 좀 괜찮은 머리로 들어왔더니 왜또 갑자기 짧게 자르냐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 올렸었죠. 저의 2주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해봤잖아요. 그러면서 느낀게 아 내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절절히 느꼈거든요. 아,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을 길렀 사실 머리 길면 편할 줄 알았어요 길면 그냥 확 말려 버리면 끝이니까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감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머리 말리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특히나 이번처럼 또 더운 여름에는 막 그냥 어우 막 머리 끝 때문에 더워 죽겠는 거예요 막그 목도리를 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좀 괜찮게 잘랐는데 하. 아니다. 더 잘라야겠다.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는 것도 많아요. 시간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아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머리 스타일까지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. 내가 좀더내 삶을 심플하게 만들 수 없을까?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머리부터 자르자. 라는 결론이 생겼고요.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지금 집중해야 할일 외에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연봉을 수십억 대로 받는데도 슬럼프가 온다? 좀 안 풀린다 하면 바로 머리 깎아버립니다. 그런 사람들도 머리를 깎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또 카트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일단 근데 또 마냥 그 군인 때처럼 빡빡 밀어버릴 순 없기 때문에 미용실 가서 아이비리그 컷 해달라 하려고요. 음? 음? 음? 음? 음? 시원하게 잡았습니다. 아.. 아우 시원해. 진짜 이 정도로 짧은 머리는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저도 시원한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옆에서 봤을 때이 옆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성수동에 있는 언액 저는 원진영 원장님께 스타일링을 받고요 감히 두 발의 마술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생에 좀 짧은 머리로 진짜 머리 잘라진다고 좀 삶이 바뀔지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네.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정리가 되니까 좀더 단정하고 뭔가 바르고 뭔가 딱딱딱 각잡힌 스타일을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예. 아우 기분 전환 제대로 됐습니다. 와우. Oh, wow. <놀린> 와우. 아, 또, 우선 또 이상한 <놀린> 이거 이 와우. 아, 이거 다 나왔네. 매일 이거. 아, 또전환해 아, 이거. 아, 다 말랐어. 아 무슨 진짜 무슨 와, 평소 머리 말리던 것보다 한 10분의 1? 진짜 시간이 10분의 1 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능력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와좋았어 아, 아, 미쳤어 찢졌어 아, 저는 이제 운동을 가려고 나왔는데요 구름같지 않습니까? 구름이된것 <웃음> 같은 느낌 머리도 굉장히 옆으막 뛰쳐나왔었는데 이렇게 딱 깔끔하고 뭔가 딱 뭔가 <웃음> 남자답게 느껴지니까 운동도 더잘될것같아요 그런 느낌 사실 이 머리를 짧게 자른다고 해서 무조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이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 특히 나이 더운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운동할 때막 달라붙어서 집중도 안 되지 머리 말리는 데도 오래 걸려 과연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게 맞나 싶었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뭐 살면서 고민이 없었던 적이 있었겠냐면 은 요즘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더 만족스럽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성공에 가까워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서 느꼈던 게 지금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아야겠다 하는 거였어요. 제가 지금 29이거든요. 진짜 이제 내 삶에 책임을 질 때가 왔다.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그 결과물이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조짐이라도 좀 보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양질의 경험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거기에 쏟는 시간이 지금 제 인생, 지금 제삶 상황에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짧은 머리를 다시 갖게 된지한 일주일이 지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머리 스타일 하나가 제 인생에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편해요 씻는 것도 빨라? 말리는 것도 빨라? 지금처럼 머리 세팅하는 거 그냥 웨케 헤어 왁스 착착 발라가지고 착착착 넘기면 그냥 끝나고요 확실히 땀도 덜 나고요 목에 뭐 여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운동할 때, 일할 때 너무 집중이 잘 돼요 게다가 전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가짐이나 이 삶의 태도도 훨씬 더 정돈이 되더라고요 어, 생각해보면 제 채널이 예전에 한창 성장할 때 저는 항상 좀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제 삶을 심플하게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짧아야 좋고 긴게안 좋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그냥 머리 자른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그렇지 그냥 머리 스타일 하나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잠깐의 시간도 끌어모아서 정말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면 이 머리 스타일 하나가 별거 아닌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소유와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듯 저는 이 머리카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도 가볍고 삶이 심플해지고 에너지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거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신다면 과감하게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? 머리 자른 거 가지고 되게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진짜 제 삶의 많은 부분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모쪼록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잘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더운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김없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